여러분 안녕하세요 먹불입니다잘 음, 지내고 계셨나요 음 벌써 3월이 다가오는데 날씨가 너무너무 춥죠 이런 날씨는 솔직히 좀 이겨내기 힘들 것 같은데요 하루종일 마스크 쓰고 이렇게 찬바람 막 쐬고 나면 집에 들어오면 얼굴 상태가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외출 전, 후, 그리고 자기 전, 그리고 아침에 기초 케어를 정말 탄탄하게 잘 해주셔야 하던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있지만 블로그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음, 정말 다양한 브랜드로부터 다양한 기초 제품을 써볼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은 편이라서 정말 많은 제품들을 써봤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제가 그동안 써봤던 기초 제품들이 이렇게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젤 톤업 크림부터 해서 앰플, 세럼, 로션, 토너. 굉장히 정말 정말 이렇게 뒤에 보면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다양한 제품들을 이렇게 써볼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제품을 한번 쓰면 좀이 제품이 좋고 안 좋은지 좀 감이 오는 편이에요. 물론 기초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개개인별로 피부 타입이나 컨디션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요. 오늘도 최근에 정말 열심히 써봤고 제 마음에 쏙 들었던 기초 제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바로 바이오믹 기초 제품입니다. 바이오믹? 음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텐데요. 저도 이번에 쓰면서 처음 알게 된 브랜드인데요. 바이오믹은 코스마이징에서 런칭한 브랜드인데요. 코스마이징에서 제작한 제품 같은 경우 이제 피부과나 성형외과 등등 요런 병원에 좀 납품이 되고 있는 제품이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제안을 받고 처음 써봤는데 테스트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이 너무너무 좋아서 계속 요 제품만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을 제가 제가 왜 추천을 해드리는지 꼼꼼히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이오믹에서 나온 토너와 요 크림 제품인데요. 우리 기초 제품 같은 경우에는 토너랑 크림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을 많이 쓰잖아요. 뭐 아이크림이 있을 수도 있고 앰플, 뭐 에센스, 로션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토너랑 크림 같은 경우에는 빼놓지 않고 대부분 바르잖아요 자, 처음 추천드리는 이유는 아주 민감하신 분들도 사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품인데요. 제가 방금 전에 병원에 납품하는 화장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이오믹이라는 단어 자체가 바이올로지, 미개 합성으로 피부 생체 성분과 유사하게 순하게 작용한다는 라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피부에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라 뜻의 모토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예요. 자 먼저 토너, 데일리 고보습의 수딩케어 토너입니다. 피부에 정말 부드럽게 발리면서 빠르게 흡수되거든요. 민감하고 건조한 피부를 아주 촉촉하게 가꿔줄 수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 피부 지질과 유사한 바이오 미메딕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 같은 경우 특히 진정, 그리고 보습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물론 피부 저자극 테스트, 민감성 피부 자극 테스트까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토너가 지금 보시면 약간 앰플 제형처럼 점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앰플 토너라고 하는 게더 맞을 것 같아요. 무알코올 제품이기 때문에 닥토로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차토용 토너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이오믹 센스메틱 수딩크림. 데일리 피부 진정 보습 크림용인데요. 피부에 굉장히 부드럽게 발리면서 빠르게 흡수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크림을 스파출러로 떠서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인데 이 친구는 이렇게 튜브용으로 나온 것도 마음에 들더라고요. 크림도 토너처럼 처음부터 만들 때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을 타겟으로 만든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성분 자체가 매우 순한데요. 저는 좀 지복합성 피부라서 볼부분은 건조하고 이마는 시간이 지나면 유분이 막 올라오는 편이에요 근데 요 크림은 유분기가 거의 없는 수딩크림이면서 발림이 진짜 좋아서 편하게 잘 썼어요 끈적이지도 않고 기름기가 없이 아주 촉촉하게 스이 크림에 있는 수분이 피부로 바로 흡수되는 느낌이랄까요? 이 크림도 토너와 동일하게 바이오미틱 베이스로 만든 순한 크림입니다 이 크림 같은 경우 약간 너무 좋아서 이렇게 작은 건쓸 수가 없다. 대용량으로 출시해 달라고 쓰려고 했는데 이미 후기에 그렇게 올려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피부 유전자 검사를 해봤거든요. 자, 요거 보시면 아이오페 랩이라고 해서 이렇게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자, 요거 보시면 이렇게 여드름 발생 피부 염증 여기 점수가 주위랑 가까운 정도로 나왔어요. 그래서 여드름 발생 위험이 좀 있는 편이고 그리고 제 가벼운 스트레스 염증 여드름 여드름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가 좀 높은 편이고 유전적으로 염증이랑 스트레스 때문에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제 반응 민감한 피부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스트레스 방어 능력이 좀 많이다. 이렇게 이 조합으로 아침 저녁 이렇게 관리를 해줬지만 예민한 그날에도 뾰루지 하나 없이 잘 지나갔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바이오믹에서 나온 기초 제품 두 가지 소개해드렸는데요. 모쪼록 추운 날씨고 마스크 써야 되는 코 시국이지만 기초 케어 탄탄하게 잘 하셔서 건강한 피부로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목소리>